토랑쪼렌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출근복장 오늘 또 출근복장으로 슈트입고 출근합니다 남들은 정장 슈트입는데 나는 원피스 가죽 슈트를 입고 출근을 하죠 <웃음> 멋졌구만 극적극적 오늘 슈트입고 무엇하고 뭐 가느냐 부패 하나. <웃음> 웃기죠? 부패너 125의 원피스 가죽 슈트 어울리나요? 개인적으로는 어울립니다. <웃음> 왠지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약간 편견. 레이싱용 가죽 슈트는 R차 탈때 어울린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제가 뭐 R9T에도 입어보고 필렐 401에도 이거 입고 타고 부패너 탈 때는 처음 입어보는데 <웃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빨리가자 아이고 뭐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마음에 들면 그만이야 인생 쉽게 쉽게 살자고요 남의 눈에 신경쓰고 남 눈치 보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입었을 때내 마음에 들면 그만 지금 북해노 산 지가 거의 1년 반쯤 됐거든요 아 이제 1년 이상 개월 됐구나 2500km 정도에 갖고 와가지고 지금 어, 어제 4000km 딱 넘겼어요 1년 동안 1100km 탔네요 어제 퇴근할 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북해노로도 행오프 할수 있나? 아바 <웃음> 오늘의 샴푸라이 <사물라이. 웃음> 북해노 125로 행오프가 가능할까? 궁금해졌어, 문득.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몸풀기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교육장 몇 바퀴 도는 게제 일상 루틴인데, 부캐너 요 놈을 갖고 행운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급형 마이크고 뭐 좋은, 보셨죠? <웃음> 부캐너 타도 인사이 된다니까? 시트 입으면? <웃음> 사실 행운파 할때 중요한 거는 타이어 접지잖아요? 일단 부캐너 순정 타이어가 그립이 좋은 하이그립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했을때는 노면 온도도 낮을거고 그래서 슬립이 날 확률이 꽤 높죠 그래서 일단 슈트입고 한번 부패너 125로 1원프 도전! <웃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해도 아 못하면 영상 안올라가 <웃음> 성공하면 올리겠지? 조금 이따가 교육장에서 뵐게요. 빠이! 자, 교육장 다 왔네. 교육장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일단, 리닝. 아, 이거. 케이블이 다당기는구나 이게 지금 케이블이 당겨가지고. 저쪽으로는 빡세게 못하겠다 아씨 무서워 와아 스템이 먼저 닿는다 안돼 스템이 먼저 닿는다 안되겠다 그었어요? 아 무릎 긁었어 지금 음, 봤죠? 아, 씨. 북해 너라도 스텝이 긁히고 먼저. 뱅킹이 조금만 깊어져도 스텝이 먼저 닿네. 와! 아, 씨. 스텝이다, 스텝이. 아무튼, 오늘의 삼바 3분 넘지. 북캐너로 행오프하기. 3공바바바바바바삼바 자, 보셨다시피, 북캐너로도 행오프는 됩니다. 또 스텝이라네 하... 부캐노로 스텝을 긁을 수 있지만 아부캐노로 행우프 무릎을 긁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스텝이 먼저 닿으니까 <웃음> 바람 클라가가 밀려 내려와서 눈이 안 보여 안 보여서 못 하겠다. <웃음> 방금 마지막에 이러고 탔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쫄랭쫄랭 소리 아빠였습니다. 빠이. 아 모양 너무 빠지는데? <웃음> 아 가방 메고 있으니까 이게 몸을 더 빼야 되는데 못 빼겠네. 뭔가 부자연스러워. 어렵다. Oh, my God.